레이드 첫 번째 습격 인도네시아의 건실한 무술 청년 이코 웨이스를 일약 스타로 만들어주었던 격투 액션 영화죠. 인도네시아 전통 무술인 실라을 기반으로 이전까지 볼수 없었던 화끈하고 과감한 액션이 러닝타임 내내 안구를 후려치는 영화입니다. 범죄자들의 아지트를 덮친 경찰특공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잔인한 액션이 펼쳐지는 통격 찬혹 액션 영화의 시발점이라고 볼수 있는 작품인데요. 특히 마지막에 등장하는 매드독과의 2대1 대결 장면은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을 선사해 줍니다. 마치 내가 쳐맞고 있는것처럼 느껴지는 슈퍼 리얼한 타격감 화끈한 액션을 선호하신다면 강력추천드립니다 옹박은 태국의 무에타이 액션스타인 토니자의 데뷔작이자 현재까지도 태국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설적인 작품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대 무에타이를 익혀 최고의 무술가로 성장한 팅 어느 날 마을의 수호신인 옹박 불상의 머리를 도난당하게 되자 이를 되찾기 위해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악당들을 니킥과 엘보우로 격하게 이뻐해주 고, 오, 만 가지 스턴트를 불사해 가며 자 신의 피지컬을 과시. 급기야 암흑가 전체를 완전 소탕하게 된다는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홍콩 무술 영화의 인기가 차츰 시들어가던 2000년대 초반 보다 강력하고 리얼한 액션으로 해성같이 등장하여 격투 액션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쓰게 만들었던 멋진 작품입니다. 한창 날라다닐 때 토니자가 보고 싶으시다면 완전 추천!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영화는 웅박의 후속작이 아닙니다 단지 토니자가 출연한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오직 국내에서만 언급결에 소편으로 중갑하게된 작품이죠 참고로 네이버 영화페이지에서 웅박을 검색해보면 총 16편의 영화가 뜨는데요 이 중에서 진짜 웅박 시리즈는 단 3편뿐입니다 지나친 상술이 가져다준 참담한 결과죠 작품의 원제는 똠양꿍 이번에는 마을 의 코끼리가 도난당해 이를 되찾으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충만 봐도 웅박과 비슷한 플롯이니 스토리는 그저 거들뿐이고 이 영화는 오직 액션에, 액션에 의한 액션을 위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영화를 대표하는 캐치프라이즈는 차고 비틀고 꺾어라 그만큼 액션의 강도 역시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명장면으로는 카포에라 고수인 라티프 크라우더와의 대결신과 롱테이크로 촬영된 식당 결투씬. 그리고 뼈때리기의 진술을 보여주는 마지막 결투신이 매우 볼만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토니자가 한창 날라다니던 시절에 찍은 작품이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快<音><音><音> 관에서 벌어지는 지하 세계의 격투 시합을 그린 작품입니다. 1편에서는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주연을 맡아 복싱을 소재로 열연. 그냥 평범한 스포츠 영화로 묻힐 뻔했으나 2편부터 종합 격투기로 종목을 바꾸고 진짜 무술가들을 출연시키게 되면서 격투 영화계의 레전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마이클 J 화이트가 주인공 체인버스 역을 맡았으며 최종 보스 유리 보이카 역으로 스콧 에킨스가 등장. 그야말로 환상적. 액션신들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오는데요 참고로 스캇 에킨스의 유리 보이카는 이 작품을 계기로 미친 듯이 떡상 이후 3,4편에서 연이어 주연을 맡으며 시리즈의 찐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화의 모든 스턴트는 배우들이 직접 소화했으며 와이어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격투기 팬이라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두말할 필요 없는 세계의 명작이죠 이소룡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연문의 일대기를 그린 시리즈입니다.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영화적인 허구가 가미되어 있지만 초근접전을 추구하는 영춘권의 특징을 매우 잘 살렸으며 영춘권을 다루었던 수많은 영화들 가운데 가장 재현도가 뛰어난 편이었죠. 무려 11년에 걸쳐 외전을 포함한 총 5편의 영화가 만들어졌으며 이중 본가 시리즈 4편은 모두 여비신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1편에서는 동 아시아를 침략한 일본의 만행과 함께 이에 대항하는 연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이편에서는 중국을 떠나 홍콩에 정착한 연문이 홍금보와 맞장을 뜨고 영국인 복서를 참교육시키는 내용 3편에서는 역대급이라고 불리우는 마이크 타이슨과의 대결과 또 다른 영춘권 고수 장천지와의 영춘권 최강자전이 펼쳐집니다. 마지막 4편에서는 태극권 고수인 만종화가 등장하고 최종 빌런으로 스카트 에킨스가 등장. 시리즈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해 주었었죠. 전반적으로 중화민족주의적인 서사가 강하여 실제와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단점이 있지만 무술영화로서의 가치는 충분한 작품입니다. 참고로 견자다는 영춘권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으며 오직 영화를 위해 단몇 개월 정도만 익혔다고 하는데요. 그 경이로운 능력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말 그대로 무술 액션 영화의 교과서 같은 작품 놓치면 안 되겠죠? 1995년 견자단이 주연을 맡았던 정무문 tv 시리즈의 속편 영화입니다 원제는 정무풍운 원작에서 살아남은 진진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 노동자로 파견 단신으로 독일군을 발라버리는 오프닝씬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후 상해로 돌아와 천산흑협으로 활동하며 여전히 패악질을 일삼는 일본 군부와 치열한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연문 시리즈와는 또 다른 느낌의 박력 넘치는 견자단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으며 마지막 홍구 도장에서의 리매치 장면은 그동안 나왔던 정무문 영화들 중 가장 화끈하고 파괴력 넘치는 액션을 보여줍니다 견자단의 찐팬이라면 강력추천